터지겠는데 99도. 오메. 잠깐만, 그냥 훈련을 눌렀을 뿐인데 지금 하스파지 105도를 돌파하고 지금 이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우 와, 펜 터지겠는데? 오늘 컨텐츠는 조탁 트리니티를 한번 사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었는데 갖고 있던 거를 모른지 반년이 지났어요 트리니티 3080이 판매량이 꽤 많아서 이거를 제가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할걸 예 맞아요 우선 깨울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이제 이게 거의 2001년도 초반인가 아마 그때부터 진짜 제 빡세게 돌아갔던 녀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사용연수로는 거의 마청급 마천급의 그래픽카드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 볼게요 써멀그리스써멀패드가 얼마나 성능이 떨어졌나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만에 부팅을 했더니 이게 단자가 약간 문제가 있는지 부팅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일단 껐고요 지금 접전부활제를 잠깐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부팅은 제대로 됐고요 역시 접전부활제는 정말 만능이죠 일단 로그인 하는데 핫스팟이 90도를 넘어가죠? 지금? 터지겠는데? 99도 오메. 잠깐만 그냥 훈련을 눌렀을 뿐인데 지금 핫스팟이 105도를 돌파하고 지금 이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우와 펜 터지겠는데? 와 이거는 볼 것도 없겠는데요 그냥? 야 아, 블루우 소리가 나네? 지금 펜이 3000rpm을 돌파하고 를 있어요? 왜 훈련장 시작을 안하지? 배그가 입장을 거부하는데? 못 지나간다. 이거 편속 때문에 배그가 입장 거절하는 건가요? 일단 꺼볼게요. 껐다 다시 해볼게요. 지금 거의 반년 만에 처음 이래가지고 지금 들떴어요 지금 아주 신났어 아주 그어 이게 QHD로 되어있었네요? 테두리 없음 이거왜 자꾸 바, 바뀌지? 울트라 적용 자 이제 메모리도 올라갈 거예요 자,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쭉쭉. 자. 이거 g 로 필요도 없겠어요. 그냥 뭐, 105도에서 그냥 왔다갔다 하죠. 이야, 이거 뭐지. 이거 볼 것도 없겠는데? 어, 로드율 100% 그 다음에 파워 262W 262W? 원래 300W 넘지 않나요? 아, 온도 때문에 썰어틀링 걸리는 거구나. 아, 온도 때문에 g p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구나. 아 아저 공식 휘발유면 있어요. ms님이라고 일단 얘는 더이상 안될것같으니까 작업을 하겠습니다. 바로 뜯겠습니다 네 클럭이 안올라가네요 네, 더이상 돌리다가 녹을것 같아서 바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자 그러면은 한번 외관을 잠깐 살펴볼게요 외관 예전에 제가 트리니티를 구매를 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백플레이트가 너무 약해요 백플레이트가 얘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공중에 붕떠 있죠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덜렁덜렁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덜렁덜렁덜렁 그래서 뜯었다가 다시 조립하고 했을 때이 백플레이트가 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뒤쪽이 압착이 잘안될 가능성도 좀 있어서 좀 강성이 좀 모자라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해 봤거든요 그리고 펜 크기도 굉장히 작고 이게 펜이3펜이긴 하지만 90mm? 88, 88mm인가? 어쨌든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작업을 제대로 해놔도 다른 타 제품들보다는 온도가 높았어요 그러면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뜯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6개의 나사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뜯기는 정말 안 편하죠 자 완전히 그냥 다 메말랐어요 그냥 뭐다써멀 패드고 써멀 그리스고 여기 보시면 약간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죠 거의 뭐 2년 가까이를 뭐 혹사를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지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예요. 얘는 제가 봤을 때 초음파 세척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해를 할게요. 전체 분해. 좀 많이 더럽죠? 또 생각보다 근데 녹은 또 없어요. 방열판에 녹은 녹은 또 없어요. 신기하네요, 또. 이거는. 그래서 얘는 초음파 세척까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종류는 다 똑같습니다 안에, 거, 이, 이 안에 기판이랑 백플레이트랑 고정하고 있는 나사 종류는 다 똑같아서 그냥 구분 없이 다 그냥 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전체 분해하실 거면은 아이오실드에 있는 나사도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오실드거는 나사 크기가 다르니까 따로 보관하시면 되고요 일단 뜯었고 일단 이렇게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멀패드가 3080부터는 앞뒤로 붙어 있는 게 많아요 기능을 제대로 할 때는 붙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기능이 다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뜯어 버리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뜯어 버리셔도 무방해요. 그 일단 좋다 써멀 패드 이 시커먼 써멀 패드가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진짜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앞뒤로 붙어 있었고 그리고 예초창기 모델이라 수율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발열도 굉장히 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써멀 패드를 띄어서 이쪽에다가 따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할게요. 이럴 때 여러분, BW100을 엄청난 먼지가 흘러나오고 있죠? 이런 솔로, 이렇게. 뒤쪽도 한번 볼게요. 야 지금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하네. 지금 손이 막 엄청 더러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너무 찌든 때는 잘 안지거든요 그래서 BW100으로 약간 불려준 다음에 얘로 먼지를 약간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얘를 초음파 세척을 하고 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자 다녀왔습니다 아주 깨끗해졌어요 너무 많이 돌리면은 어 세라믹으로 제작된 이런 초코코일 케이스라든가 이런데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은 온도 약20몇 도에서 30몇도 정도에서 한 1분 30초 2분 정도만 돌립니다 여기는 뒤에는 약간 서머 패드가 붙어있던 자국이 좀 있는데 근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게요 관상용이 아니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좀 오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얘도 그래서 좀 약간 닦아줄게요 잘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따로 초음파를 돌리지 않고 이걸로 닦아줄게요 그냥 물, 물티슈로 음, 얘도 기존 써멀은 제거를 해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진짜 간만에 교체 콘텐츠 하니까 약간 고향에 돌아온, 돌아온 느낌? 느낌? 역시 제가 있을 곳은 이 그래픽카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서머패드를 먼저 교체를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조립을 할게요 백플레이트에 붙어있는 서머패드는 다시 붙여주지 않겠습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이죠 단자를 꼽아주고 잘 닦아주고 서머패드를 이쪽에다가 발라줄게요 이렇게 3mm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3mm 비싸요 진짜 3mm가 비쌉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조립을 해줄게요 이제 나사를 다 조립을 할게요 나사를 일단 먼저 꽉 끼우지 마시고 살짝 먼저 자리부터 잡아주세요 자 네, 여기까지 했고 이제 메탈 패드를 시공을 해야죠 우리의 국민 써멀 MX6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장착을 하고 코어에다가도 써멀 그리스를 발라줄게요 이 상태에서 살짝 눌러주고 자 일단 장착은 다 완료가 됐구요 그럼 이제 성능을 볼게요 성능 오늘 제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팬이 아직 안 돌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돌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돌건데 이제. 이제 이제 이제부터 돌기 시작하네요 이제부터 지금 실내 온도 24.8도 입니다 오늘 약간 바깥에 따뜻해 가지고 온도가 약간 높네요 근데 근데 뭐, 하스파스은 사실 메탈패드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어, 서머 그리스가 완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아마 펜속 약간 뭐, 1800 정도로 올려주면은 하스파 70도대로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조용하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GPU 온도가 70도 초반이기 때문에, 정션도 74도고요. 7 4도고요 GPU도 1785, 1770, 이렇게 그냥 적절하게 터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선화이 가정에 불을 질러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온도 보셨죠? 온도?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소음도 굉장히 줄었어요 중고 그래픽카드 치고는 정비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4090 108, 170 온도로 한번 달리자고요 제가, 제가 400 그래픽카드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할 때마다 사실 여러분들은 저렴하게 구입하셔도 좋지만 제가 진짜 적자가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웃음>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경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메가옥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리오고요 얘는 트리오고 그좀 지저분하긴 한데 부식이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21년 이번 두 번째 주 같아요 26, 27, 28, 29, 30네 됐습니다 댄서님 35만 원낙찰 됐습니다 자 저한테 갠톡 주세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저녁 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메바